잎이 보면은 까치, 까치라 이래 잎이 두껍고 도화지같이 이래 힘이 있습니다. 2,300평에 요 대략 대략 한 2,300평에 한 4억 정도. 잎이지고 오골되는 게 많이 생기고. 그 예, 그게 바이러스가 아니고 토양 속에 하악 필요하고 찍어 태비를 가축 가 가죽 테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뿌리 장애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은 안 걸리는 겁니다. 암, 암. 음. 우리는 아, 많은 농가들 가보면은 맛이 다 일정, 일정하게 일정다 똑같습니다 당도가 18 이상 돼야지 그 수확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프로그램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고방식대로 딱 하니까 많은 농가들이 다 일정하게 비싼 가격에 팔고 수확을 하더라고요 음. 우리나라 보면은 막 이래 막 연잎처럼 이래 잎이 큰데, 이거 보시나 온 것처럼 손바닥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이게 잎이 클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맛있는 진짜 샤인마스카 컷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래도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네 장, 열다섯 장입니다. 절간을 이래 짧게 만들어주는 게 고품질 수확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 방법이. 화학 비료하고 밝은 재을를 넣어가지고 키운 잎하고 어. 이거 다기약 제품을 써가지고 이래 넣어 넣는 제, 그 제품하고 잎이 보면은 까칠까칠하 이래 잎이 두껍고 도화지같이 이래 힘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잎이 이쁘네. 네, 진한 녹색에 네. 비어 넣어가지고 이래 키운 잎하고 네. 이래 다기 제품 넣어갖고 이래 키웠는 입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줄기도, 이래, 절간, 이래, 자동 조절을 하는 것처럼, 마, 마, 마디를 이래, 조밀하게 이래, 키워나가더라고요. 이게, 자기 제품이. 아, 줄기도 이렇게 지금, 길지 않게. 예, 예. 점점, 굵기가. 예. 올라갈수록 가늘아지잖아요. 네네, 원래 이가늘어야지 이게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거든요. 아. 송이는, 뭐, 한 송이는 있는 것도 있고, 한 가지 두 개다라는 것도 있고, 있지만은, 이 가지가 가늘기 때문에 네. 수확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일본에는 이래 샤이 마스 카에딱 맞게 그 프로그램대로 돼 있는 제품이 있어 가지고 네. 그걸 이제 접해 가지고 이제 작년 가을에 걸음부터 해 가지고 지금 단계까지 이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건 해보니까 장애도 없고. 네. 이렇게 완벽하게, 원래도 좋은 샤인마스카시 수확을 할수 있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화학비료가축분 탭이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농사.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거는. 예. 소비자들한테 정상적인 샤인마스카시를 맛보게 해서 이 가격을 높게 형성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지금 너무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있는 샤인마스카시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음. 이 c 가 어떻게 니까요이 씨가 한 1.2. 1이 예.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예. 그렇게 유지하는 비법이 뭡니까? 이게 밑에 이거 가축분하고 이래 하악비료가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장애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이 시야 높아가지고 네네. 결국은 농가한테 큰 손해지요. 네. 잎이 오골되는 게 많이 생기고. 하엽걸리고. 예. 그게 바이러스가 아니고 토양 속에 하악비료하고 지금 태비를 가축분, 가축 태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뿌리 장애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 사람으로 치면은 안 걸리는 겁니다. 암, 암. 작년에 6월 25일부터 수확해서 9월 7일까지 마지막까지 그냥 완벽하게 그냥 싹다 끝냈습니다. 안정적으로. 작년에도 수익 좀 보셨어요? 작년에도 그냥 21년도 했는 그냥 그 금액을 그냥 무난했습니다. 어. 총몇평 하시는 거예요? 저는 2,300 평. 2,300 평. 2300평. 예. 2,300 평에서 몇총오는거 대략 대략 한 2,300 평에 한 4억 정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거 샤이 농사도 뭐한 11년째 이래 오래 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또그 많은 노하우가 쌓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실수 없이 완벽하게 네. 할수 있는 그런 무언가 있더라고. 이게. 원래 샤이머스크스 일본 거 아닙니까?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일본 거. 일본의 딱 거예요? 거 있나요? 일본에는 아, 많은 농가들 가보면 은 맛이 다 일정하게 다 똑같습니다. 당도가. 18 이상 돼야지 그수확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프로그램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고 방식대로 딱 하니까 많은 농가들이 다 일정하게 비싼 가격에 팔고 수확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래 중국 난방 지으니까 맛있는 자이 마사갓이 안 나오니까 네. 지금 농가들이 지금 애를 먹고 있지 습니까 일본에서 하는 자이 마사갓에 쓰는 지금 프로그램인데, 네. 농사 방식을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프로그램대로 이래 딱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여기 보시면은 싹, 싹 터기 전, 잎싹트기 전, 개화 바라비로, 안전역 1호, 마구마스터, 이거를 3회, 저거 가지에 저거 살, 살포를 했습니다. 네. 살포를 하니까 싹이 균등하게 나오더라고. 이게 균일하게. 예예. 그래 이제꽃침에 있는 요대로 하면은 그냥 농사 수월하게 지수 있습니다. 맹하기때 미끄럼으로는 미고미상 이지방유기 1에감소했습니다맹하기때 꽃피기 전까지 안전력 1호마구마스터 비오스를 같이 3회 저거 주지에 살포를 했었거든요. 그래 하니까 조기 재배 했는 시기에도 싹이 균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균등하게 이지방액비를 지금 이제 감수를 하고 알 비데를 비데를 만들어야 되니까 미곰 이상은 연하기 들어올 때 이제 지금 밑에 살포를 해가지고 점조강수로 물을 퍼가지고녹화가지고 그래 올반은 시비를 했습니다. 맛있는 샤이머스키에서 어떤 게 맛있는 샤이머스케? 식감, 향, 당도, 널로리아의 색깔 요 다섯 가지가 딱 맞아야지 진짜 오리지널 샤이머스카시 나옵니다. 일본 다기학 제품 네. 포도의 샤이 마사카스에 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쓸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게 이게 안전적 1호 마고마스터 네. 그게 어, 어, 언제 쓰신다고요? 이게 맹하기 때그래 10일 간격으로 3회 쳤습니다 아. 꽃피기 3일에서 5일 전에 방제를 하시면 은 꽃이 균일하게 싹 들어오고 그리고 하관하고 화분을 깨끗이 다 벗기 때문에 손으로 안 털어도 지비린 담그기에 엄청 수월합니다 네. 비호소 아, 비효소요, 여기? 예, 예. 싹이 요래 한 10cm 컸을 때, 땅에 그냥 간수를 그냥 300평당, 그냥 100cc 해가지고 간수를 해줘도 물이 활짝이 잘 되게끔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게. 몇번 이렇게 약칠 때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맛 좋은 샤이마사가 농사 짓는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는 여, 저기 이 지방이라고 싹이 저거 10cm 올라왔을 때, 교대기 넘어갈 때 장애가 막 일어나는데, 암모니아태, 유기태, 요소태, 질산태가 들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분만 빼먹기 때문에 일절 저 장애가 없이 잘저을할수 있습니다 재배를 이거는 이시가 제 높은 땅에 토양 개량용 풀빅산인데 이시 높아가지고 오월 많이 되고 이래 장애가 심해갖고 농사 안 되는 밭에 토양 개량을 해야지 <웃음> 내년에 농사가 이래 저거 아무 장애 없이 잘될수 있게끔 저거 유도를 합니다 미그비장이라고 인산하고 칼슘이 많이 들었는데 싹이 클때 토양에 뿌리가지고 스프링 쿨러로 살포한 다음에 녹화해놓으면 녹화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네. 저기 아무런 장애 없이 깨끗한 잎을 음.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더라고, 써보니까. 요올 음. 6월 20일 첫 수확인데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샤인 마스카시 일본에서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그 다기약 제품들은 전부 다 효소를 만들려고 효소 성분으로 만들어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화학 비료, 퇴비뭐 많은 저안 좋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네. 이게 나무가 이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음. 지금 장애가 많이 나니까 음. 결국은 농가한테 이득이 안 되는 농사를 짓고 있다 음. 그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데 농사 방식이 그냥 주국구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이래. 거봉이 막 거봉 과일마다 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일본처럼 이래 맛있는 과일을 수확하려면은 이다기 제품을 써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래 하면은 이래 완벽한 샤인마스갓을 수확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변에는 이거 쓰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저, 저하고 친한 농가들이 지금 이래 한 열세 집이 이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런 장애 없이 지금 저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농사가 저를 믿고 이래 따라오는 농가들이 농사가 잘 되었다 잘 되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은 좋습니다